자 세번째 감정평가회가 현황조사일 사이에 붙인 유치권 현수화. 이 사건이 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은자 경매개시 결정이 되, 되잖아요. 그러면 은자 경매개장이 젊은져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기촉다그러죠등기촉다을왜 합니까? 이 사건이 경매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집을 사든지 세놓든지 하면은 등기부터 보잖아요. 상식이죠. 등기 봐라. 근데 경매 들어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합니다. 대부분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나면 그날 올라갑니다. 한 95% 정도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10월 28일 날나는데 10월 29일 날날 수도 있아요 등기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2000, 2000, 2 0 어, 1 5 2015 등기과에 올라가는데 경매 개시 결정은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돼다 여기까지 우편으로 와야 되는데. 계장이말이좀오구우 편으로 보니까 그다음만 도착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거 틀린 게 여기에는 감정은 12월 2일날 나가요. 감정평가서 12월 2일날 이제 여기 감정 출장을 나갔고. 근데 어찌된 셈인지 집행관이 현황 조사는 12월 7일날 나가 보통 이제 10월 2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한 늦어도 11월 5일경에는 집방관이 현황조사를 나가는데 여기는 아주 12월 7일 감정보다도 다섯 도 늦게 나가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이 감정평가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감정 나가가 12월 1일 날. 이 사진을 전부 다 제가 이제 공통을 해보니까 이 사진에는 뭐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없었어요. 12월 2일 날 썼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7일 날 집행관이 현황조사 나간 때는 또 있었는데 지금 19째인데 그 사이에 2021년 1월 29일자 장태욱으로부터 공사대금 12억에 유치권 신고를 조어 그래 그러고 나서 또 8, 9개월 있다가 신청채권자 용인중앙세마을공고가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접수했다왜 그때에 대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12월 7일날 집행관에 갔을 때그 현수막을 하나 봤다. 그렇게 정리하는요 가동건물에 유치권에 현수막이 부착되었는데 전화번호 후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그것만 누가 가서 집행관에 갔을까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사진을 크게 붙인 그 이유가 여기에 뭐 변수막이 없다는 얘기 지금 가동 예, 예 우리 보고 가동 어느 쪽이 정확하게 모르겠네 예, 이거는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유치권자는 인도는 간단하게 해결하더라. 신청 이유에서자 그 보면 신청 기준은 이 사람 내보내달라는 거죠. 신청 이유는자 내가 여기 2 0 2 0타568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돈다 내고 내 소유권을 지득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12억 유치권자라고 아무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뭐 아닌 이유가 뭐냐. 아, 감정평가가 9월1일날인는데이 감정평가사는 2020년 2년 9월 2일 현장에 출장에서 실사를 해서나 이 차량의 사진을 첨부한 감정평가 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날 찍은 사진에는 분양의 현수막만 여러편에 걸려 있을 뿐이지, 뮤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은 볼 수가 없었다는 그다음에 이후에 경매 법원에 조사 명령을 받고 집행관이 2012년 12월 4일과 7일 출장을 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집행관은 전부 점유 미상이라고 보고했으나 2차 조사일에 1인 2022년 10월 1 2월 7일 13시에는 점유 미상이나 유치권자의 연락처 등이 없는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현수막이 안 걸려 있다 그럼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은 2020년 10월 28일에 결정돼서 같은 날 기입 등기에 대해서 압류의 증거 문제 효력이 발생했는데, 자, 이 사람은 유치권 주장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치권자는 종류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관이 이에 걸쳐서 현장 출장할 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한 번은 유치원 현수막도 판결 못한 그런 상태라면은 그 밑에 있는 대법원 2005다 2688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그게 등기돼서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거기 점유해가지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이게 요점 아닙니까? 요점에 이해가지고서 해왜 대항할 수없느냐 남유의 소분금지율 이유에 하게 되면은 개인이 뭐 권리도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랬을까?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키 수가 요 부동산의 교환 가치는 왜감소시키는까 자꾸 유치권 되니까 유0권 있다고 이 지금 35억이나 감정돼 가지고 아 유치권이 12억 있다고 하게 될까? 또 눈바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거 보기에는 저는 이 굉장히 좋을 모불거리. 왜 좋은 물건입니까? 이게 좋은 물건인 이유가 뭘까요? 자, 집이 몇 개? 집이 19개? 뭐, 저정 면적이 22평에서부터 뭐, 17평, 19평. 뭐, 작은 거는 뭐, 7.15평도 있긴 있네. 그럼 이게 지금, 전세가 얼마나 가느냐? 제가 보기에, 이게 한 스무 평 정도 되면 한 거의 한 구천 일억 정도 나오는 점 그러면 이건 최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십여 개 있었어요. 사람이. 또 전세, 전세만 나오고 이거 다 뽑고서만 해서 남아요. 세를 많이 잘 놓아야 비싼 가격 을팔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번 물건은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강의하고 나서 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주제가 나온 건데. 이번에 11월 23일 날 경매하는 부산지방법원 2020단기 183영도구 청학동 3 9 1에 252와 253, 2 9 4. 아이내 필지 해봤자 전부 57평, 57.5평이에요. 이 건물은 이제 91.21평인데 전6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91.21평이라고 하는 거 복도 빼고 계단 빼고. 순수한 주택이몇적만 그렇습니다. 따스벌레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감정은 5억 해놨는데 최석가는절반이데 2억 5천 7백. 근데 영도에, 여러분 대부분 생각이 말이죠. 영도에 천학동 하면은 저는 옛날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영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또 청학동이 좀 영도에서도 청학동 이쪽이 좀 고지대가 많아요. 그래야 살기가 좀 불편한 그런 집인데. 근데 이 집은 영도 밑에 그 영도대로 거기에서 15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학동 중에서는 그게 제일 남쪽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그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하고는 청학, 초등학교인가, 그거하고는 한 100m 밖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 면적이 한 집이 11평 정도면 대부분, 그, 사는 분들이 좀 이제 결혼해도 얼마 안된 사람이겠죠. 뭐 애들 학교 다닐 니는 정도 나이니까 학교 다니기 굉장히 좋아요. 100m, 100, 100m 정도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도 이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어, 조병희가 7,500만 원 유치권 신고, 우정호가 2,200만 원, 다해봐서 9,70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더랬어요. 현황 조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 들 여기 밑에 지도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도부터 여러분, 지도 보입니까? 여기 한진중공업이라고, 우리 김문종 대표가니까 한진중공업 빨간 글로잘 써놨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어, 보면, 봉학초등학교가 있고, 봉학초등학교 바로 뒤에 이제 이 집이 있죠. 요 밑에 태종로태종로 태종로 이게, 어, 영도의 본도로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이게 지금 뭐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 놀래 여기 아파트 짓기로 이미 그 결정이 됐어요자그놓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는 남, 어, 저기 부산항 대교 바로 앞에 있어요. 교통 좋고, 학교 가깝고. 사람들이 이제 뭐좀 이게, 부산, 부산 사람들은 특히, 그, 유치권에 대해서 더 몰라요. 오직 하면은, 제가 유치권자 인도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씨, 유치권에 유치만 들어가도 부산에서 절대 인도면이안 나요. 이게 부산이니다그몇 밑에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지금, 세나도 한 집에 8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8천만 원 받은 68이 뭐 48입니까? 한 5억 원 가천에 빠진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유치권자한테는 어떻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것인가. 그 사실 관계까지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때문에, 뭐, 그 비신청인한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만 보십시오 자, 기원에서, 감정평가,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 4월 2일 11시 30분에 현장에 출장해서 실사를 했다. 이게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집행관입니다. 이때 소유자를 만나서, 소유자는 자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해가지고, 그랑조사보고서에 진술조서가 작동됐다. 이게 좀 이제 왜안 맞는가 하려면, 경매개시 결정이 4월 6일 날 됐는데, 당, 집행관이 4월 12일 날, 나가지, 4월 2일 날, 이게 아마 4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4월 1 2일 잠옷 기재한 것 같아. 그래야지 뭐가 맞거든. 이게 <웃음> 4월 6일 날경매개시 결정이 돼서, 기입 등기가 돼가지고, 그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 집 주인이, 아, 내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 그 사람 세입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를 수 없어. 보상까지 찍었다왜이 그러면, 어, 아, 그리고 이제 집행관이 나가가지고서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아무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섬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섬유 인정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2005다 2688. 자 압류의 수금 금지 효가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6일날 4월 6일, 6일날 발, 발생했는데 또집현 날에 4월 1 2일날 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점주하는 사람이 없고 주, 아, 주인이 아 전부 다 내가 다 관리하고 있다 아무도 세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밑에 판례를 보세요. 2015, 2025 결정, 부동산 인도는 실정 사건에서, 매주에는 상대방이종류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아, 내 유치권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종류하고 있다,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하는 그것만 소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왜 유치권이 있는지, 그, 그때부터 이 압류의 증은금지 효의 이전부터 적법하게 종류하고 있었는지, 그건 누가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유치권자 지가 밝혀야 돼. 자 지금 현재 2 0 1 5 2025 이거는 2017년 6월 8일 날 제가 대법원에서 이건 막아낸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 부산에 운 종조 오빠 우리 정민식 소장 그 서울의 서울 남부지방공원에그 시흥에 있는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을 때아그 이상한 그 재판장을 만났어. 그 상대방 변호사하고 뭐, 뭐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인도는 기각을 시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했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은 인도명령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 7번. 허의 유치권 자님 고맙습니다. 대선지방공원 서산지원 2020 타경 5076 6 당진시 송산면 동봉리에는 현대 그리스 도윈 41개호입니다. 평균적으로 면적이 뭐한 9평에서 19평 평균한 11평 정도. 큰거는 17평짜리도 있어요. 마을 한 개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 한 명. 이잘 들어보세요. 자, 이 박찬호 한 사람인데 박찬호가 언제 또이 양반이 야구 하다가 말고 또 당직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양력이 있어. 7,430만 원에 양력이 있다. 그건 좋아요. 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눴습니다. 박찬호 양반이 206호에 사는데 그 나만 세들도 있고 나머지 40세는 비어있다 나는 세를 들어있다 7430만원에 세로데있다그 나중에 이제 경영에 할때 7430만원으로 했는데 지평관이 현황 조사할 때 7500만원 세로데있다 206호 어, 큰평수요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나보다안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막상 나중에 보니까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박찬호가 이아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어. 현환조사해 놓고서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법원에다가 나는 유치권자 하다 하고 2억 4,750만 원 유치권 신고. 전경철이 2억 2 250만 원유치있습니다신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대금 9,53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신규인이가 유치권 신고를 갖다가 9,53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신규인이가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찬호 하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찬호 하나만. 신규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장경철이 그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장경철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으면 그러면 신규하고 장, 장경철이나 이건 뭐 아니에요. 이게, 이게 유0원이아닙니다 그러면 박찬호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4 7 5 0만원 불어줘야 되느냐? 저는, 이 박찬호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으로 다 봐야 왜냐면은, 우리가 인도명인 결정해 주는데,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적용,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인도명이안 해줍니다. 소송하다고. 그런데 이 박찬호는 뭐에 걸리는냐 여러분, 뭐에 걸리느냐? 신의 측에 입안, 신의 측. 신의 측 건반원의 원칙에 입안해. 아니, 왜, 아이, 처부터얘 유치권자라고 얘기를 하지. 집행가리 현황조사가 된다면, 나 7,500만원 세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나 이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 나왔어요? 2002년 2월, 2월 18일 날. 그러니까 딱 1년 지나가지고, 1년, 1년, 1년 한달 지나가지고, 나 유치권자다. 그래서 알아봤기도, 알아보니까, 아, 그때, 에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압도적 좋은 금지에 저척도 안 되고 유치권이 되는구나.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뭐신규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자 신규이 이의신청, 무슨 이 이의, 유치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여쭤봐. 박찬호 유치권 아니라는 얘기. 뭐 어, 그거 부분을 이 맞추게 되면 유치권 아닌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사도 되고 사서 꽤, 꽤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도명의 처리 방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전주 호텔 애프터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 느 전, 전주지방법원 2020 타격 9492.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2가 v 입8의 1번지. 땅이 130평, 건물이 612평입니다. 자, 이거, 이건 호텔이에요. 호텔이 아니고, 어, 그래서 구층 이제, 구층 2층에는 또뭐 갈. 그런데 지금 이 물건도 저는 꽤 괜찮은 물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 전주가 교육도시죠. 전주 교육도시라 옛날 말이에요. 뭐, 지금 뭐예요? 지금 관광 도시입니다. 뭐 한옥 관광이니 뭐니 그 다음에 뭐 전주 비빔밥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제 전주 지나다닐 때마다 전주 비빔밥을 먹어봐도 비싸 하면 비싸지. 맛도 별로, 별로 없어. 별로 모르겠어. 아니, 완전히 상업화가 돼가지고. 전주가 가면 저는 이제 그 전주 요새는 말이죠. 지나갈 길이 있으면 그 전주 콩나물콩나물 국밥? 아, 그건 아주 값도 싸요. 그때 엄마 원장님 그뭐 5천 원 했습니까? 그런 국밥이? 예제 기억이 어, 5천원인다고 하던 예. 5천원에 공남물 국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음? 그런 이제 그 있는데 지금은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주가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해부터 미스 코로나다 해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사람 바구만을 몰리겠죠.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이제 27억짜리가 13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살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아십니다. 그러면 2차선 도로도 있고 윽박시설은 입지가 이제 야구하다 하는 건 이제 그 우리가 브시원 직원이 이제 조사 현황 조사 보고 있습니다. 자, 13번. 동자 돈이 작은 분들은 이걸 유심히 보세요. 바로 공장으로 사용 가능한 창고, 내동을 1억 3,600만 원을 살수 있다. 지금 이보유는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내동입니다. 대구시방법은2020 타격 507호. 경북 영천시 부감면 내포리 289-8번지. 땅이 343평, 창고 면적이 135.52평. 이거 작물 뭐 재배사 100평 작물 재배사 33.88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 좀 창고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위수도 괜찮아요 여기가. 그 기계 기부 6492만원 이건 뭐 무슨 기계인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작가로 살수 있으면 사가지고 감정가로 파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저한테 나는 종잣돈이작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뭐 그거 못합니다. 그 얘기 좀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물건을 1,6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건 뭐 1억, 1억 3천만 원, 이런 것까지 제가 일부러,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분들이, 어, 종잣 돈이 작고, 아직까지 형성이 안된분들으 투자하기 쉽게 지금 전국에서 물건을 갖다 골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